이릅니다. 이번 컨텐츠는 다이어트 식품 먹는 컨텐츠 무엇이냐 바로 음들이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 닥터유 프로 단백질 24g 어,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그 초코바 수준으로 굉장히 달콤하죠 자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단백질, BCAA, 아르기닌 뭐 이런 거 챙겨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세 가지가 초콜릿 가루와 함께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되게 그 뭐랄까 양이 꽤 커요 다른 그초코 단백질 에너지바 뭐 초코바 비슷하게 나온 제품들보다 꽤 양도 많고 꽤 큽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가격대에는 뭐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제 이거 한 박스를 샀는데 8개 들어가 있는 거 19,700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쿠팡에서 보니까 15,700원 되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저렴하게 다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무엇보다 성분표를 보시면 이제 은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32g, 단백질 24g, b c a 2000mg, 아르기닌 500mg 나름 영양분도 되게 잘 고루고루 갖춰져 있고 대신 당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당9 g 포화지방 6g 뭐 요즘 약간 어 몸에 해로운 거는 뭐맛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로운 성분은 맛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냥 조금의 양이 들어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칼로리도 287kcal 달걀의 4개 분량 어 요즘 예, 계란값 비싸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와딱 굵직하다 굵직해요? 예. 와 바다마이 굵직하다 정말 오 보통 이 초콜릿 비중이 많은 에너지바들은 좀 쫀득쫀득한 맛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중에초코퍼지 같은 그런 식감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 음. 좀 초코가 진해요 진한데 아무래도 그 닥터유 그 자체에 진한 초코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데 이 쫀득쫀득한 맛이 먹기 더 편하다 이양 자체가 좀 굵직해가지고 좀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어, 주의 부탁드리고요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냐 음... 당류 가공품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네 우유랑 대류한류 일단 양이 꽤 많아가지고 다 꺼내보면 다 꺼내보면 내뭐 얼굴에 코는 다 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턱에서 머리, 여기 이마 끝까지는 가릴 수 있는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식사대용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단 것도 많이 땡기고 그러면 다른 에너지 바들에 비해서 좀 달긴 답니다 조금은 더 나는데 그렇다고 막 진짜 초코바처럼 막 엄청 달진 않으니까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외 운동 끝나고 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좀 드셔야 되긴 하잖아요. 물론 복합탄수화물 음식인 고구마, 현미밥, 통밀빵, 호밀빵 뭐 이런 거 아니면 국물 파스타 뭐 이런 거 드셔야 되는 거긴 한데 뭐 그래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고루 비율 맞춰서 잘 섞여져 있으니까 먹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당연하게도 맛이 맛있어요. 맛 없으면 맛 없다고 바로 얘기합니다. 옛날에 그 버거킹 피넛버터스 킨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자주 먹었습니다 이 제품을 그래서 뭐 처음 먹어본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먹어봤다가 이렇게 조금씩 음미하면서 영양성분도 좀 봐, 봐가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또 건강하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다이어트 도움이 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 하나 알아와 가지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즈